아이스 바닐라 라떼 하나 주시면 이는 이따 먹을 거라서 녹지 않게 냉장고에 넣어놓을 거예요. 제가 상어 초밥에서 제일 좋아하는 외부 초밥. 소고기 불초 처리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거 얼마 전에 산 머그컵이거든요 인스타에서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하려고 보니까 이게 날짜를 정해놓고 그때 오픈을 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날짜 돼서 구매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제품이 8시 오픈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고 8시 한 10분쯤 구매하러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글쎄 품절이 된 거예요. 제가 갖고 싶었던 건 이미 다 품절이 된 거예요. 그 10분 만에.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중에 그래도 괜찮았던 걸로 샀거든요. 음. 컵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컬러가 민트랑 보라색이랑 핑크 이렇게 있었는데 보라색도 예뻤는데 그것도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핑크로 샀습니다 예쁘다 달걀 먹었어? 응. 소금은. 너무 맛있다, 진짜. 점심은 김밥 만들고 남았던 재료가 남아있어서 김밥을 해먹으려고요 참치김밥을 해먹었습니다 귀여운 동안 이거는 먼저 중국화. 온수, 가열을 시작합니다. 가열 중이니 잠시 기다려 주세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제가 저번 주말부터 기다리던 택배가 도착을 해서 뜯어봤거든요. 바로 요거 소니 카메라입니다. 제가 지금 캐논 G7X 마크 2 그거를 한 3년 넘게 쓴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꿀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크 3랑 그 GV1 고민하다가 새로운 소니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걸로 골랐습니다. 저번주 금요일에 시켜서 오늘 화요일에 도착했어요. 이건 설명서인 것 같고, 얘는 이제 설명서. 요거는 케이블 선이고요 아, 음, 귀여운 선방탱이 요거는 윈드 스크린 이리고 이거. 이거는 배터리 배터리 하나 들어있고요 카메라 너무 예쁜데요? 대박. 화면은 이렇게 생겼고. 마크, 캐논 마크 2는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였는데, 이소이는 옆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 가장 고민했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계속 써왔던 것도 있고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촬영할 때 자리 차지를 좀덜 하는데 얘는 옆으로 펴져서 좀 자리 차지를 할것 같아서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 예쁘기도 하고 새로운 카메라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니 gv1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따로 충전기가 없어서 배터리를 넣은 다음에 이 케이블로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조금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배터리가 진짜 빨리 다른데요 그래서 배터리랑 충전기를 하나씩 더 살려고 합니다. 여기 제가 원래 쓰던 캐논 G7X 마크 2. 여기 이번에 새로 산 g v 1니다 험하게 써서 많이 해줬어요. 여기 다 까진 거랑. 그냥 호환되는거 살까 하다가 그래도 기계를 오래 쓰려면 정품이 좋을 것 같아서 정품으로 그냥 구매를 했어요 저는 소니, 소니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고 충전기랑 배터리 세트 이걸거 샀습니다 이게 충전기 그리고 배터리 여분 종가 89,000원인데 그, 소니 카메라 정품 등록을 하면은 10% 할인 쿠폰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서 8만 9백원인가? 주고 산거 같아. 8만, 8만 100원? 음. 이거를, 여기다가 끼고, 이렇게 충전을.